너무신준이 생각하면 6시 지역을 까맣하게 모르고 있다는 게지? 대커요. 네. 별빛이 내린다. 샤라라. 오! 어! 네. 제드와 제드 싸움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. 브라이드를 니다 달려가요. 아! 네. <웃음> 네. 리신이 눈이안 보이는데. 네. 두 세트나 파이널 세트는 몰라 나올 수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안경을 쓰다니요 야, 결국에는 칸 선수처럼 내린다. 컨트롤 잘해서 잘 피하라는 말씀이시죠? 만들어 오신 분 같은데 이분들도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거의 인터뷰 안 시켜주면 울것 같아요 지금 해 주면 울것 같아 안녕하세요 그 뭐라고 써온 거예요? 이거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세요 히어로즈 오브더스톰이라고 정말 <웃음> 재밌는 게임 하나 있습니다 <웃음> 히오스 재밌어요 히오스 야, 지금 가입하면 그하스스톤 카드도 주고요 네 지금 3천분한테 네, 그거 영웅 스킨 나눠준다고 한는아저 그거 받으려고 정말 손이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네요 와우 <웃음> 와이 친구 너무 귀여운데, 어디서 왔어요? 저 부산 영도에 사는 내 네. 아프리카 즐겨보는 어... 학생입니다 예. 아, 몇 살이에요? 고3입니다 고3. 어... 야 대한민국 가장 힘든 고3 어, 좋아하는 BJ 있나요? 아 역시 로이존인가 풍얼량님! 풍얼량님 사랑해요! 풍얼량님 저 봉탱입니다! 풍얼량님! <웃음> 아 진짜 팬분이신가 봐. 토벌 형님, 저거 뭐예요? 저거 될 거야. 저거 마이크 빼세요, 빨리. 저 마이크. 뭐? 오호 어. 어, 예. 오호 어, 예. 어 리얼이었던 거 같아요. 반응을 못 네. 하셨죠? 예. 네. 예. 네. 와이것도 노루그로 그냥 예 정글러를 예, 잘 하실 예, 것 같네요. 예, 그냥 갈기셨는데요. 기습적인 갱킹. 드랍시에 대한 공격들이 전혀 없었고 최현수 선수가 힘으로만 상대방을 찧어 두리려고 하다가 김나 선수의 아 계속된 공격에 결국에는 막다 막다가 경기를 보하고 말해요. <목소리> 네, 자 이제 팔각에 다명갔는데사점으 자, 저, 어, 아이, 저, 네. 자 저, 지금 땡기고 줄다리기 네. 두 명의 선수 착수. 또한번 실점. 트레이드 블루그 달성.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 예. 예, 좀 빨리 셔야될것 같아요. 예, 어느 정도 아, 아, 조심해야죠. 잔뜩 이 네.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예, 뭐 아, 저희가 하나 보내고 있어요. 네, 네번 지금 예. 도전을 해서 모두 오. 다 팔강제출에 성공하게 을 되네요. 두 분이서 이 부셨는데, 네, 아, 제가 하나 더 드렸군요. 근데 그러면 <웃음> 처음 가지고 가신 분은 많이, 많이 늘어났겠습니다. 그 <웃음> 사인이 있잖아요. 아, 예. <웃음> 그렇죠. 누구나 있으니까. 아? 자, 예. 파일럿 서치를 갔는데 상대가 이제 선풍인 걸 확인했으니까. 예. 야. 어? <놀람> 아, 민호가 <이모가 놀람> 상당하시네요. 예. 네. <놀람> <놀람> 아, 예. 그그 <웃음> 그 이상한 소리는, 소리는 뭐죠? 예, 아니 뭐 표현,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<놀람> 아, 모르겠네. 예. 아주 아리따운. 예. 지금 제 손목 겁니다. 방금 앰캡녀. 캡처 겁니다.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! 이면서 감독 세레머니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스타트! 자 다시 하나 둘셋 합군이냐라고 하세요. 네.